메리 스미스마스! 스미스마스는 팀포트 세계관에서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스미스마스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죠. 2021년 12월 1일, 즉 어제부터 스미스마스 겨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가된 스미스마스 전용 맵들이 올라왔고, 근 시행내로 맵과 아이템, 범상 차는 효과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스미스마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저는 작년에 못 즐긴 스미스마스를 2021년 업데이트 이전에 즐겨봐야겠습니다. 와자이 똥맵을 나 드디어 하는구나. 아 이거 똥맵이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웃음>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이걸, 이걸 써야지. 크리스마스에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고. 추우니까 한팍 파... 나는 이미 병사체니까 안 쏘아도 되지 않나? 그렉 뭐야 이거? 아 그니까 러렉 네, 오신거지 <웃음> 이 맵이 애초에 그 뭐지? 실제로 플레이하라고 만든 맵이 아니래 아 그냥 만든거야? 이거 그냥 장난식으로 만든거래 근데 딱 바로 그런거같이 생각긴 했을거 없나? <웃음> 아 잠깐만 나렉뭐렉 <웃음> 뭐냐? 아니 나, 나도 랩 웃어주는 건 최적화 개통 뭐래도 이 약간 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게임이 하나씩 끊기는 같아. 최적화 개통맵 진짜 크 <웃음> 그 켜주세요 켜줘 켜줘 어어다 어, 켜줘 아니 <웃음> <할 수가 없어. 웃음> 아니 끊겨서못아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잡힌거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게 불편한 거 아닌가? 야, 자 이맵에서 꾸역꾸역 스나를 하는 애들도 되잖아, 맞아? 저 탄약이 없어, 아니. 빤스런 탄약이 없어. 다른 애이를 줘. 해비가 죽어서 탄약이 됐어. 아, 야, 근데 우리 집이 어디야? 저기 뒤쪽. 근데나 근데 지금 탄약이 없거든? 세발이야. 세발이 있었고, 오케이, 탄약이 됐다. 오, 나왔다. <웃음> 어, 어, 깜짝이야. 책임져. <웃음> 스파인 무서워. 그래도 아니 이것들 탄약을 다처먹네 싹. 야 이거 스파이 누구 터 탄약이 아더 파가 노이또 먹었어. 어 진짜 아파. 아파 진짜. 아니 뭐 엔리와 나오니까 손해가 안 쓰니까. <웃음> <웃음> 내가 어, 에이, 스파이네. 내 아니, 왜 스파이네? 탄약 아 니가 해 <웃음> 먹어 저거 우리 집 스파이 미쳐버리겠네. 내 탄약 <웃음> 먹어가지고 탄약이 없어. 쟤그 은폐 게이지가 더 써져 갑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그게 없어? 제 스파이 아니야? 쟤 패커네? 아 아니네? <웃음> 아 약간 머리 이메일좀 능내가 많은 것 같음 우버! 비! 예 없네 없네 애들이 없어요 오우 타이로는 좋은 승량이 어 아니 탄약이 또 없어! 아니 이 똥맵 진짜 <웃음> 탄약 수급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너무 넓어가지고 야 진짜 맵 넓으니까 애들이 삽질하려고 그냥 돌아다니네 아니 근데 분명 한 체력상 10분 한거 같은데 남은 시간 8분이어흐 <웃음> 어? 어? 기! 하하하 <웃음>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20년 차례 했어요 와맛있다 근데 한명은 대드린거야 어어어 야야야야와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랭크 이방고 말했어야 됐 아니 랭크가 문제였어 와.. 랭크 아니었어서 살았는데 뭐야 다 찼구나? 아니 어머. 나 지금 세네 한말도안하서도어 <웃음> <웃음> 뭐야 카트 빈다 뭐쟤 뭐야? 아니야 <웃음> 다른 친구들을 좀 가지고 있어. 왜? 상사가 너무 많아 아이! 아이! 쓰나! 아 쓰나! 아이 아니, 아니 그크리를왜 줘요! 아니 석금을 써줘야지 <웃음> 크리를왜 줘요! 뭔줄 알았어 <웃음> 괜찮아 내가 너무 다급하게 콜친 내가 잘못이지 그냥... 사실 세매로 서는게 맞습니다 나긋하게 내가 세네 사줘 했으면 됐는데 안돼! 쓰다 이래가지고 너오버레스뭐 이거 네. 내잘못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공심베비하대박이 <웃음> <웃음> <내 말이. 웃음> 아니 나길한번 모르겠어 월 헤비 어 뒤에 헤 뒤에 나이스 하하 <웃음> <웃음> 랭크가 씨, 이렇게 뜨니까 좋네 <웃음> 번기? 어? 오케이 <웃음> 저동반할것 같았어 뭐야 저왜 맞았어? 저왜 죽었어? 뭐야 게임? 이거 왜 죽었어? 단..단사 못하? 아? <웃음> 쟤가 왜 죽은 거야? 단사 못한데 <웃음> 아까 파이런 하나 날아갔는데 오케이 나가 단사 공격도 해야되지 갓겜 공격은 좀 끔찍한데? 이걸 <웃음> 우리가 해야돼? <웃음> 야, 야, 야 잠시만 야, 야 이거 뭐냐? 야 양심있냐? <웃음> 아니 이거 공격팀을 이렇게 둘러나봐 이상한적을왜 만들어버리면 씨? 어디? 아니, 우리 서로 반대편에 있는것 같은데 지금? i 딕 불러봐 l o v e r Mission 얼마나 멀면 <웃음> 보이지가 않냐? <웃음> 아니, 저기, 있네 기다려봐 근데 <웃음> 메딕 다시한번 불러봐 와, 저기, 있구나 나 여기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웃음> <웃음> 뭐야? 신기하네 아니 이거 너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 잠시만 이기대모맨 개쓰레기네 <웃음> 너무 내녀맛길이라서 일단이 그대로 아래로 찌고거 <웃음> 이거 완전 솔져 맵이야 맵이 일단 넓어. <웃음> <너 해봐. 웃음> 아니 유탄 진짜 개쓰레기다야 <웃음> <웃음> 여기 I t 가뭐할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오호! t I b 맛 t 다 아, u You get h 저 r e 사 o u 사 e t in there? You spoke keeping as a grover. You give me the yogi, I mean, you see, you see, 밥처 u s e 이십. <웃음> 맞는 여기 스포 맞는데 어, 여기랑 여기야 지금 보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랑 두두개 하나. 너희는 아, 못 나온다. 하하하하. <웃음> 하 <지금 굳이 또 웃음> 너희는 <웃음> 못 나와. <웃음> 안돼. <웃음> 어, 이거 밀면 끝인데? <웃음> 야, 게 응, 내가 밀었어 게임 끝났어 잘가 <웃음> 와 근데 진짜 미는 일 진짜 점점이긴 하네 카팀이니까 40점이네, 40점이네. <웃음> 내가 킬수는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게 <웃음> 맞나? <웃음> 근데 점앱은 빼자 <웃음> <웃음> 랩이 너무 오져 <오전. 웃음> 재미없고 이 골을 <웃음> 떠나서 <저번에. 웃음> 와 아, 이제 아자, 너무 예쁜데? 야 저거 봐 야, 디자인 잘한 것 같은데? 뭐야 어, 너무 예쁜데? 나 너무 좋았다 야나이맵 너무 좋아 <웃음> 뭐야 나이 맵? <웃음> 이거 타창이야? 아, 아니 아깃발이 <웃음> CTF 이맵 <깃빨이구나. 웃음> 너무 예쁜데? 나 너무 좋은데 이 맵? 아이맵 어, 어, 이쁘긴 하네 이게. 야 멋비는 그지 같아도 이거는 너무 좋은데 나는 어너 뒤에 스포 너 뒤에 스포 뭐야 여기? 소범 응못가 주변에 스파이 있다 분명히 있다 큰소리 어 스파 스파 응 안돼 저 체격으로 뛰고 싶은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대로 있어 아이 그래 잘 못하신 것 같아 가자 <웃음> <웃음> 오안 죽네 오 야야야 미아파레드 <웃음> 먹어 오! 눈 <눈이> 들었어 <웃음> 뭐, 어떻게 살았냐? 그러냐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방이> <웃음> 아니 아저씨 그 우리 둘 나가 열심히 선물 상자 신겨 오는 중이라. 너도바꾸나가170 대물 한번이 아, 올라가자고, 올라, 위로 가자고. 어 아,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님은 왜 내려가셨나요? 바로 합의 이어 아, 안 죽었죠. 머리타지어 죽었어요. 머리타지어요 아, 너도 머리... 죽었어. 요 머리타였구나. 머리 <웃음> 오케이렇죽는겼다 다이어, 다이어. <웃음> <웃음> 응, 야구르지야구르지야구르지 어 메딕! 미안해 파워. 버려야겠어 버려야돼 머리, 우리 팀의 승리를 우리 리 팀의 승 위해서 널 버려야돼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가자 헤비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팀에 헤비 없지? 어, 우리 팀 없어? 아저 팀에 한명 있어 메딕이랑 저 그러니까. 팀에 메딕이랑 하나 있어 제 따야될 것 같은데? 헤비 어, 네. 아마 메딕 오고있어 쟤는 메딕이 오고있을걸? 락카준 t h a n k you Where i d Where did no! w h a r e d i o h no! Where did h h n t Oh uh, no! Yeah, yeah.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i no! Oh o h no! Oh no! Oh no! h h no! Oh no! Oh it Oh a o Oh no! O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와, 해비가 저기서 해비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와.. 돌아서 갔네, 일부러. 가자. 안녕하냐! 오, 해비 빼자, 빼자! 여기서 크릴 낭비하지 말이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잡았다. 야 너가 위급해지면 그냥 켜. 켜. 안돼. 타이로 석진 기본. 아니 상대 쏠줄 아니까 죽었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던 우리 술, 저... 내가 그소원그을 그 이루어 주었다. <웃음> 음... 음... 맛있다. <웃음> 저 스파이... 스파이... 뭐, 스 뭐냐? 와나돈 주는 거 뭐야? 안 죽었네. 왠지 모르겠네. 우리 퇴사람 마피아스... 너뭐 해야 되고... 아, 아... 힘든 싸움이에요. <웃음> 아니 근데 이전까지 잘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도착이 된거지 응 음, 애들이 한번 들어왔거든 오! 와 깜짝이야 어, 아, 뭐야 아. 우리 팀이 머금, 차려져, 어 우리팀이 먹은거죠? 우리팀이 먹은거 자, 개다행이다 <웃음> 어 이! 어떻게 아, <웃음> <웃음> 잡았냐? 쟤도 우버 샀나 보다 <웃음> 괜찮아 어차피 하나, 우버 하나로는 우리팀의 기질을 뚫을 수 없다 제발 아 <웃음> 어림도 없지 이거 무슨 일인가? 소음일인가 같은데? 같은데? 소어밀 아니야? 소, 소어밀인가? 아 소어밀구나 아, 소음인데수리밀인가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약간 할로윈에 나왔던 점수 모으는 거.. 그니까 러그럼 선물 상자 <목소리> 보이니까 점수 모으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어디다가 넣는 거지? 나무중.. 나무에 넣는 거 아니야? 약간 장식 같은 거아 그런가? <목소리> 이게.. 이게 평화지 이제 여기서 한 놈이 찌르면 바로 깨진다 아, 바로 깨진다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다, 바로 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디스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뭐 <참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많이 먹는다고 보 근데 이거 어떻게 올림? 나..나.. 모르겠다.. 아 이거 거네.. 저 시간.. 시간 맞춰서 가야되네.. 아 그러네 30초가 있구나.. 아 이것도 디스펜서.. 아니 지금 다 보이는데 왜저게 저거, 저거 보이냐? 뭘로? 안 보이는 줄 아나 봐.. 어? 뭐야 저쪽이네? 야 이거.. 우리 벌써.. 깜짝난 뭐야 이거! <웃음> 저..뭐야! <웃음> 저거 뭐냐? <웃음> 선물 저거 뭐냐? 이웃기네아 <웃음> <웃음> <재밌기네. 웃음> 이게 뭐야! 아니 아까 전에 집 바꿔 놨다 그러면서 또 두꺼 같다. 안돼! 안돼! 야! 저거 선물 상자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 죽여! 그래! 좋았 좋았했어. 죽여왜 이렇게 멋 뭐, 싸! 음, 음. 아, <웃음> 아니. <웃음> 어. 어, 잠깐만, 저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니, 헤디하즈 그럴까? 아, 어, 헤비, 아 어, 그래, 헤디하자 프레임 들 뭐야 어.. 가만안될은 오! 석궁! 석궁! 스 한번더 에임 쪼.. 아.. 뒤에서 컵 x 어휴.. 제가 대신 맞았어 <웃음> 아!! 제 <쟤> 죽여! 아 제. <웃음> <쟤>. 오케이 <웃음> 우리 칼 데모가 해냈다! <웃음> 씨 우리 칼 데모! n 음, 어모가 해냈어! 너 <웃음> 오버! 뭐, 켜볼래? 이따가 들어올 때? 켜봐! 어, 야야야! G5! G5! G5! G5! G5! G5! G5! G5! G5! G5! 파이로. <웃음> 저, 저 호, 저의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저 호의 해야 돼. 순식간에 완주하고. 파이로, 플리 e 프레스 p r e s L, p 리 e 프 s 스 L, please L. t h a 아 야디스크아 디스크 잡았다 잡았다 어야야야 누가 오케이 온다 가자 아이 아이 스스거아 이걸 드디어 끝내네 역시 해미가 답이었다. 아,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힘빡됐다안 그래? 저 저렇게 안 들어가는 거 원래 잘안잘 없지 않나? 저건가? 진짜 안 들어왔나? 아, 진짜 힘들었다. 이제 <웃음> <진짜> 뭐야? <웃음> 왜 이렇게 되고 <들고> 저거는? 오, <웃음> 랭크 C. 썼지? 썼지? <웃음> <웃음> <웃음> 엔지니어 보호해 엔지니어가 희망이야 <웃음> 아. <웃음> 헤비 어, 저 어디냐? 저 어디로 가냐?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서 대기타! 여기서 대기까 무작관이야! 맞 아, 여기 이거, 이거. 이면이짜이렇이렇이렇이알 이거. 이니까자 먼저 가는 게답이야 진짜 이거, 먹거다거다거 <웃음> 다음 어딜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음 어디야 저 이거, 이거, 이기이다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아니 저 파이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어나왜아저 <웃음> <웃음> 아, <웃음> 스파이 빠뜨렸는저니아니 <웃음> 아, 일단 잠깐 했 습니다. 어, 빼어씨 <웃음> <웃음> 아니 알려 주 기도 전에 옮기 는거말되 냐고？아 <웃음> <아이고>, 이거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저 와, 이거 장난 이지. I t <웃음> 아, 이 i n 으로 h e 지아데내쪽이로붙어으로정 s a 야 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저 거기 센트리 r e not. We a r 공도 저렇게 밀어버리 아지! <웃음> 어! 먹다먹다안 돼! <웃음> 얘들아 다 먹어! 저 우리 거야! <웃음>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버른.. 버린... <웃음> 이건 내가 뭐.. 내 선물은 제야난 <웃음> 이건 말씀인 다 <웃음> 내가 어떻게 버렸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 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겼냐 이거? <웃음> 아니 너네가 점수가 훨씬 많았어 아 하긴 너순간이넘어온 거니까 그래이압 아이 아 봐봐 1,2등 차이 봐 점수 말이 되나 이게? 이사. <웃음>